시작은 대학로였다. 밤이 되면 중년 남성 한 분이 나와 섹소폰으로 정엽의 나팅벨을 불렀는데 몸 안에 소음벌레가 요동쳤다. 2021년 4월 7일 바로 낙원상가로 왔다. 섹소폰 비싸봐야 돈 50만 원 정도 하지 않겠나 생각했다. 활용해준 태국분 감사하다. 이거 살 거야 돈 얼마 더 붙여서 상의템을 사지란 사이클을 몇번 돌리고 나니 200만 원 후반대 악기를 걸었다. 괜찮다. 빛이 8,900에서 9,000만 대로 늘었을 뿐이다. 섹소폰으로나 o t h i 만 부르면 끝이다. 나 o t h 처음엔 소리도 잘안 나더라. 도레미파솔라시도 연습하고 첫 연습곡 나비아 나비아를 지나 학교종이 땡땡땡을 지나 높은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지나 질척질척 질척. 불쾌하게 긴벌레는 매일 기억합니다. 그리고 이후의 긴벌레 아니 소음벌레의 변화를 보고 싶으시면 여기 이 채널 소음벌레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합니다.